안녕하세요. 5월 4일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함과 동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먼저 비트코인 달러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가격이 베어리시 배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먼저 a, x에서 a 까지 휘버넷를 통해 50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가격이 a에서 b까지 하여 88.6 즉배 패턴의 이상적인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실,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베어리시 트렌드라인과 지지선, 저항선 사이에 가격이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 가격이 여기서 저항선을 뚫고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고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할수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여기서 더블탑을 만든 후 내려간다면 가격이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다시 이 하락 추세선을 리테스트한 후 다시 서포트 라인을 뚫고 리테스트 후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위클리 차트 즉어 주봉을 보시면 가격이 모닝스타 후 모닝스타를 만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격이 모멘텀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듯이 가격이 이 레벨을 뚫게 된다면 이 레벨을 이 레벨을 어, 블리시 모멘텀을 가지고 뚫게 된다면 다시 11,650레벨 12,836레벨 그리고 최종적으로 15,939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하여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가격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느냐.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뚫고 리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뚫고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내려가느냐는 어,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. 이더리움은 아주 어,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어리시 채널을 브레이크한 후 리테스트 올라간다. 이거는 저희가 4월 13일에 올린 비디오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는 저항선을 뚫고 다시 리테스트하여 그 저항선, 다음 저항선 레벨 마저 뚫고 지금 블리시 캔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격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트랩 안으로 내려갈지 이 위로 올라가서 850까지 올라갈지는 어,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가격이 브레이크 후 리테스트, 그 다음에 어, 상승세를 뛰면서 블리시 캔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다려, 기다려야 할 것은 가격이 8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,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상황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 더 크게 더 많이 연출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또한 가격이 저항선, 추세선 그리고 서포트 즉 지지선 레벨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가격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느냐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횡보를 하다가 위를 뚫고 리테스트 후 올라가느냐, 밑을 뚫고 리테스트 후 내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아래, 위아래를 만들며 박스권을 만들며 항보할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. 가격이 현재 베어리시 어, 트렌드라인, 즉 하락추세선 ]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, 어, 보이고 고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블 탑이 나온다면 다시 112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 15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급 증가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걸 뚫고 170레벨을 리테스트한 후 올라간다면 가격이 다시 231레벨 크게는 300레벨 그 다음에 360레벨, 그 다음에 421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리플 되겠습니다. 자, 리플은 제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자,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포트 레벨을 존중한 후 베어리시 트렌드라인, 즉 하락 추세선을 뚫은 후 가격이 리테스트 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, 현 가격에서는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자 저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른 페어들과 마찬가지로 위로 뚫고 리테스트 후 올라가거나 밑을 뚫고 리테스트 후 내려가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겠죠.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어, 진입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가격이 어떻게 나와서 저희가 진입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다리고 차트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짧지만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제가 감, 아, 담당하고 있는 유로엔, 유로 달러 그리고 달러엔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